감에 걸린 거 같아요. 어젯밤에 날짜가 지난 우유에 팥빙수를 먹었던 것이 이상한 거 같아요. <웃음> 먹을 때 약간 신맛이 났는데 배고파서 다 먹었어요. 아 의사 선생님 도움이 필요해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여보세요 네. 곽, 곽, 곽, 곽, 곽, 곽, 곽, 곽, 곽, 곽, 곽, 곽, 곽, 곽, 배가 너무 아파요? 금방 봐드릴게요 제가 환자 진료를 잘하는 유명한 의사거든요 환자들은 모두 괜찮았어요? 얼마 전에 감기 걸린 여자친구 한명 진료했는데 금방 회복했어요 적어도 걸어 다니고는 있더라고요 너니 걱정 마세요 동물이었어요. 동물요? 잠깐만요! <웃음> 안정을 취해야 해요. 치료하는 동안 푹 자고 일어나면 좋아질 거예요. 모든 게잘 되네요. 이 집에 뭐가 있는지 확인할까요? 어디에 숨겼을까? 그래, 좋은 생각이 났다. 이지. 하하하하하하